Okay, let's go! 비켜 비켜 비켜 엉덩이 누고히 정확히 정확히 정확히 정확히 정확히 h 확히 정확히 정확 n 정확히 정확히 정확히 정확히 정확히 e 확히 정확히 정확 e 아니, 음? 꼬들면이 맛있긴 한데 근데. 됐다 오. 됐어요 남이 1년 땡? 저앞접시는 뭐야? 뭔가 안에 있는데? 아두개 그 있구나 아, 지금 어때요? 라면? 잠깐 멈추고 와서 먹어 라면은 덜어줄 착한 분 구암 오케이 덜어놓을게요 으아. 어, 좀 먹어보자 음, 우리 거야? 제 네, 형이랑 형거. 내 자리 어디 있어? 형형 이거 형 거예요. 국물 없긴 한데 좀, 좀 따, 따라줘 좀. 제이건 도와줄게. 와왜 이렇게 고기가 많아? 저 이제 좀 배부르 배부르. 벌써 배부르니 키키? 예. 오 좋은데? 급작이 오 급작 급작이 오 급작. 국자스가 없네. 국자스가 없나? 두 개. 나는 종이컵으로 해요. 종이컵을 하면 되구나 이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었다 나도 좋아해줘야 국물 조금만 응와 맛있는데? 아나좀 배고팠나 봐 근데 솔직히 캠핑은 소고기 말고 돼지고기가 더 낫긴 한데 목살이 진짜 맛있어 맞아 돼지고기 목살 밥 있어요, 더? 밥이? 네. 저쪽 한 번만 떠주면 안 돼요? 오, 어? 오케이. 살짝 식었다. 괜찮아요. 원래 라면에는 식은 밥이죠. 저도 밥 혹시 조금 더줄수 있을까요? r <놀람> 리 <어이>. 아. <웃음> <놀람> 아, 땡, 땡. 아, 굉장히 행복합니다.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. 맞아요. 너무 좋네요. 아, 근데 리트포레스때 진짜 레전드인데. 아, 아, 리틀 나, 나. 포레스트. 오늘 약간 그러니까 먹는 게 컨셉이네. 그, 그거 보면 진짜 식욕 엄청 엄청 올라. 먹방 레전드. 아, 나 많이 정말 리틀 포레스트이네. 이, 여기가? 어. 야, 작은 숲 같아. 아, 삼겹살 좀 네, 구울게요. 네. 아, 네. 삼겹살 또 먹을 거예요? 어, 어 먹어야지. 그런데 이거 불을 좀 키워야 될것 같아. 역시 불하면 나지? 차코를 좀더 넣자. 와, 근데 진짜 맛있어 보여. 오케이. 쟤가 잘 구워봐라. 나는 이제 좀 먹어야겠다 아, 떠 달라고요? 예. 야이 스팸 많이? 어. 야이 국물도 많이 스팸 많이, 국물 많이 어, 많이 부탁드립니다 많이 떠드릴게요 국물도 많이 야, 쌀국 계란 먹을래? 쌀문 계란 나 쌀문 계란 어. 너무 먹고 싶어 쌀문 어. 계란이 딱한 11분 하면 되거든? 12분인가? 사실 부대찌개 먹을 때부터 먹고 진짜요? 싶어 진짜요? 아, 그럼 해야지 할까요? 소금도 좀 넣어야 되죠? 내가 한때 저기 삶은 계란을 한번 삶아본 적이 있었지 이거 빼주세요 내가 그때 <웃음> 이형 되면 안 먹을 거 그럴 거 같긴 한데 아, 여기 있는 나는 감독님 위해서 하는 건데 어? 저희 감독님 다 해드릴게요, 삶은 계란 감독님을 위해 어? 카메라 놓고 어디 가셨지? 이거 그냥 넣어도 되죠? 안그어도 어, 넣어도 돼 어, 너무 많이 했나? 오케이, 이 정도? 됐다 됐어 이제 뭐 알아서 되겠지 저는 내가 너, 너가 아까 추천해준 그걸 해볼게 아 고구마 고구마 김치가 진짜 맛있는데 너 먹어왔어? 네. 고구마는 무조건 버터야 고구마 김치? 어 고김 야 김치 야 그거 야 그거 많이 해요 야 버터는 바로 먹어봐 야 진짜 그렇게 맛있는 거 없어 내가 진짜 밥보장할게 제일, 제일 맛있어 자 김치 한번먹을게요아 진짜 먹어봐 도전... 먹어 보면은 환상의 조합에 깜짝 놀라. 랄거 아, 이렇게 좀 먹어 이렇게? 네. 제가 조금만 먹어볼게요. 그런 거 아니지? 솔직히? 솔직히? 맛있다. 맛있다. 아니 굳이 맛있는 걸 김치랑 먹어야 돼? 왜냐면. 내 원래 갓 김치랑 먹어요. 감자랑 먹으면 맛있지 않나? 원래는 갓 김치인데. 음. 아니. 야, 우유가 버터. 있어. 야 버터가 진짜 레전드라니까. 여기 멸수야. 버터 정말 아. 맛있다. 하네. 우유. 우유. 좋아 우유 좋아. 는 느낌이어서 되게 신기했어요 아무튼 되게 좋았습니다 진짜 왜안 떠오르지? 음, 떠오르는 거 맞아요? 예. 음, 네. 안 떠올라요? 어 하나 어, 맛있, 둘 하나 둘셋 그거 진짜 무거워졌는데 10초는 10초 안 말해 둘셋넷 다섯 다섯 일곱 아홉 열 아직 안니다 음. 터졌어! 오케이 이렇게 확인해도 돼 다시. 음. 아 아직, 아직 안 됐네 하나를 터뜨려 본다.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. 와 완전 반숙이다. 어떻게어떻게이 이 정도면 3분의 1숙인데. 확인했어. 다, 반숙도 아니고. 훨씬 더 있어야 돼. 5분 뒤에 올게요. 약간 일단... 가면 갈까 봐 되게 흥분하고 앉으면 되게 안심한데요? 갈라면 어, 가려면은... <웃음> 오늘 이어 <웃음> 오늘 생각보다 오늘 생각보다 정말 힐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사실 저희가 요즘 굉장히 바쁜 나라들을 보내고 있던 와중에 좀 이런 시간 들이 되게 솔직히 좀 소중하게 많이 느꼈던 것 같고 뭔가 여유로움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서 되게 좋은 하루였던 뭐예요?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거요? 저희끼리 좀 뭔가 자유시간으로 놀았을 때가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막 오목하고 레고 조립하고 막 팝콘도 직접 만들어서 먹고 는 이렇게 했을 때가 가장 뭔가 오후에 그런 진짜 뭔가 느긋하고 뭔가 여유로운 음. 그런 걸 많이 느꼈던것 같아서 갑자기 음.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. 다음에 봐요. 안녕. 네 오늘 그냥 하루 전체가 다 재밌었던 것 같은데 어 일단 힐링이 많이 된것 같고요. 여기 와서 이렇게 체력도 많이 회복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바베큐 이제 삼백지 섭취도 많이 하면서.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장난꾸러기 이제 니키가 옆에 있어줘서 이제 심심하지 않고 열심히 네 <웃음> 열심히 네 그럼 다음 네, 네 만나요 안녕 어, 오랜만에 자전거를 <웃음> 타서 이렇게 바닷가에 간 겁니다 다구아 그거는 <웃음>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제이크 형이 더 석사할까봐 제가 봐준 겁니다, 그거. 한 번도 하면 진짜 이길 수 있어요. 네. 어, 뭐... 집을 몇개 사면 되니까. 네. 빅빅터가 아주 늘었다네. 아, 예. 너무 꿈이 많아가지고 제가. 멋있어요. 시골에서 네. 강아지랑 살고 싶어요. 원래 이불 덮을 때 이렇게 덮지 않아요? 맞죠? 안에는 무조건 이렇게 양손다 <웃음> 오.. 이게 찐빵 같네 <웃음> 약간 포장된 찐빵 같네